안녕하세요.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. 네,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. 네. 음, 남자, 86년. 음, 에너지가 바뀌는 시기인데. 응. 음. 음? 음, 좋았으면 좋겠다. 응. 음. 9월 26일이면 또 천칭자리잖아요. 그런 것만 갖고 오는 거죠 지금. 응. <웃음> 음? 그런 거 그냥. 응. 음?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대. 그, 일단은 기본적인 별자리에서 먼저 보는 거니까.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주들은 방송인 연예인들이 좀 많아요. 보면 음. 대체적으로.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저만의 보는 또 별자리가 따로 있어요. 남 그거는 이제 생일 들어가서 또 하는 게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갈리는 거예요. 음. 근데 사주는 연예인 같은데? 응, 응, 응. 자, 봅시다. 음. 욕심 많은 사람인데 음. 지금 몸은 하나잖아요 네 어.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느낌 인데요 음. 음 그래서 지금 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무속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종교 카드가 두 개나 나왔잖아요 움직임이 도는 시기인 거예요 요때 잘그 이제 운을잘 받아들이면 10년이 정말 탄탄대로지 음. 음. 10년이 탄던대로 갈수 있는 에너지가 강하죠. 종교 음. 음. 처럼 공부해도 됐었겠네. 사주는. 음. 이 사람은 조금 바쁘지 않아요? 지금? 네. 응. 많이 바쁘죠. 응. 많이 바쁘게 움직일 건데. 응. 다어그 전보다 더 이제 뭔가 기운을 탄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음... 응. 그래서 뭐가 잘 될까 그죠? 네, 그렇죠. 응. 응. 응. 맨날 똑같이 뭐 봅시다. 아... 아... 잘 될런지? 고달프지만 뭔가 일을 풀리는데, 지금 왕이 앉아있잖아요. 응. 응, 그러면 이 사람이, 뭐, 당연히 몸은 고달프지, 힘드니까. 근데, 새로,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른 때보다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좀잘될것 같은데요? 음. 응. 그럼, 응. 이, 연말에도 이 기운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? 응. 연말에도 이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, 네. 이대로만 간다면. 요대로만 음. 간다면 좋은 기운 받겠는데요? 봅시다. 음. 나왔잖아. 음. 이 사람 좀 풀리겠어요 이제부터. 음, 음. 주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. 어. 깜짝이야. 어.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? 응. 어. 친하게 지내고 싶은 에너지예요. 음. 이거 뭐. 다른 때보다 뭐 일도 좀 바쁠 것 같고 음.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. 음. 어. 둔걸 만난다 는 그러진 않아요? 그런 얘기는 음. 없는데 음. 말 나온 김에 한번 음. 음. 봐주세요. 연애나 결혼 음. 그런 얘기는 없어요? 네. 왜안 만나지? 이럴 때 만나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.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닌데 아니면 혼자 살던가 봅시다 이 사람이 연애운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본인이 막 원해 줘야 되는데 어, 본인이 막 원하지를 않아요. 음. 응. 아까 뭐 사주에서 아무리 누군가를 만날 기운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원해야 되잖아요. 응. 응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. 일, 일에 바쁘게 요 일에. 음, 응. 그럼 사랑보다 일 먼저인 사람. 응, 사랑보다 일. 일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? 음. 뭔가 하지 않아요 지금 활발하게? 네 열심히 하고 있죠. 응 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여러 여러 군데로 막 바빠요. 음. 응, 응. 그러니까 왜그이 그러니까 일에 운이 튀었다? 응. 그래서 이럴 때는 응, 작품 안 가리고 좀 이게 좀선별해서 하면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아. 응. 음. 응. 그러면 이분의 성격은 응. 응. 어때요? 음. 이 사람이 성격은 약간 좀 잔소리가 많을 것 같고요. 음. 음. 잔소리도 좀 많을 것 같고. 음.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이 감수성이 다 풍부한가 봐. 이 카드 자주 나와, 연예인들 음. 볼 때. 이 음. 분은 좀 감수성이 음. 좀 풍부하긴 음. 한것 같아요. 음. 음, 뭐냐면 대체적으로 카드에 따라 나오는 게 틀리거든요. 근데 이런 카드, 특히 연예인을 상담할 때 이런 카드가 나오면 감수성이 풍부해서 음, 연기 잘하고 있어요. 음, 음. 연기 잘해요. 음, 음, 감 음, 감성 풍부한 연기도 잘하고 하고 음, 금전적으로도 조금 이제는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도 괜찮겠는데 음. 나중에 돈 모으면 이런 카드가 나온 사람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, 어, 꼭 부동산 사라, 건물 사라, 그러거든요. 음. 음. 그러, 그래요.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이에요. 아주. 음. 음. 어, 이분, 음. 뭐 계속 좋은 기운이 돈다고 음. 했잖아요. 거기 음.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. 걸 조심해야 될까요? 이 사람이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음,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다시피 음,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사람다 좋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응? 다 좋아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인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이게 자, 자기한테 조금 소홀했던 사람들, 뭐 그런 사람들한테 더더 더 다가갔으면 좋겠어요. 음. 이 사람은 막 다가가는 과는 아닌가 보다. 그런 것 같아. 응나 나도 누군지 모르니까. <웃음> 응 응. 그러니까 요럴 때일수록 나 기존의 사람들 말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. 음. 응 그리고 응. 몸 관리는 조금 하면서 해라. 일을 할 때는, 뭐, 앞을, 아 그냥, 안 보이나봐요, 일할 때는. 그냥 몸을. 몸만 보고. 응, 가요. 몸, 몸도 신경 안 쓰는 듯한 느낌이야. 응, 아. 일하고 결혼한 것 같아. 응. 응. 건강에 좀 신경 써라? 응? 86년, 53년 됐다. 이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. 응. 지금 주말 드라마, 현재는 응. 아름다워에. 응. 남자 주인공, 윤시윤 씨. 현재는 아름다운 윤시윤 씨? 그 옛날에 아 재팡왕기 고 나왔던. 아, 이 사람 사주예요? 네. 음. 그래서 혹시 음. 드라마로 연말에 음. 상 받잖아요. 음. 그래서 상까지 받을 수 있을 때. 바뀌는데, 엄마? 아까 보니까. 바뀌었어요. 응. 응. 응. 한번더 응. 응. 응. 확인해 주세요. 확인사사? 응. 알겠어요. 응. 잔소리 좀 많을 것 같아, 근데. 음, 아까 보니까 자 보자 이 사람 아이 사람 사주예요. 음음음 음. 음. 다른 때왜 기운이 바뀌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찾아주는 사람도 많다고 했고. 왜. 아마 조금 이제 상 받고 더 찾아주는 데가 많아 보여요. 이쪽 저쪽에서. 음. 응, 응. 이, 음. 이 사람 진짜 감수 그, 그, 그런 감정 연기 잘하겠다. 음. 자꾸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. 맞아요. 응. 응. 응. 일에 있어서, 뭐, 상, 상도 받을 것 같고, 연말에 나오는 상도 받을 것 같고, 좀 바쁘게 더 움직일 것 같아요. 음. 아까도 얘기했다시피, 왜, 음, 음, 연기자들은 대체적으로 그게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. 응? 음?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? 작품이? 응, 음, 응. 음. 음. 작품이 이축조 쪽에서 지금 오라는 데도 많은데? 음. 뭐, 예능 같은 음. 것도 좀 할까요? 이 사람 예능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의외의 반전, 음. 반전 매력. 응? 근데 이제, 예능보다는 연기? 음. 예능보다는 연기과? 근데 네, 이제 예능을 한다 해도 약간 반전 매력이 조금 있겠다? 그 정도? 기분이? 음. 음. 응. 음. 뭔가. 누가 봐도 약간 바르게 생겼잖아요. 음, 음. 바르게 생긴 것만큼 구설도 한 번도 없었어요. 입은 이 내비한 지꽤 오래됐는데 음, 음. 성격이 정말 그만큼 좋은 걸까요? 아니면 음. 본인이 그만큼 철저히 관리를 많이 하는 걸까요? 관리도 하고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아까 다리카드가 자꾸 나온 사람들은요. 제가 보면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음. 꼭 나와요. 음. 어,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게 적이 없어요. 아까 이 사람 보고 내가 구설 얘기는 안한것 같은데. 네안 했어요. 응, 응. 진짜 딱 봐도 되게 바르게 생겼잖아요. 아 그러니까. <웃음> 어, 생일. 어, 생일도 다른 <웃음> 생일이네. 이 사람이 진짜 표본인 것 같아. 진짜 바르게도 생겼는데 진짜 응. 바른것 같아. 응. 사주도 응, 종교철학방 사주예요, 약간. 음... 그러니까 종교, 그러니까 시, 신부님으로 해도 잘할 것 같은 어... 그런 사주예요, 정말. 응. 어떡하지? 근데 일하고 결혼했나봐. 응. 어. 그래도 뭐 응. 만나면 좋을 시기라고 했 그렇죠. 응. 그러면 여자 주인공 배다빈 씨랑은 좀 어때요? 아, 같이 상대요? 네. 음. 음. 둘이 말이 있어요? 그건 모르고? 아, 그런 건 없고 그냥 아. 재미로. 아, 잠깐 재미로? 잠깐. 어, 알겠어. <웃음> 짧게. 그 사람, 그 지금 현재 주인공이 네. 그 사람하고 눈 연기만 하는 걸로. 어, 응. 왜요? 응. 응. 다르대요. 응. 소 그러니까 좀이 이 사람은 우리 저기 이름 뭐라 했지? 윤시윤. 배다빈. 응. 배다빈 씨하고 윤시윤 씨는 안, 이렇게 안 맞아 보여요. 이렇게 답답해요. 같이 일할 연애를 한다고 치면 답답하대요. 어. 그니까 그, 그분 자체가 연애 구설은 없, 없었죠. 유인씨 응. 한 번은 있었어요. 음, 연애가 잘안 맞나 봐요. 일하고 결혼한 사람 맞는 것 같아. 음. 이때 놓치면 40 넘을 것 같은데. 어. 응. 이 친구 말고 이런, 이럴 때 그래도 내 마음, 나랑 감성코드가 조금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. 음. 응. 일적으로는 잘맞나요 일을 일적으로는 괜찮지. 음. 딱 일적인 거, 딱 그만큼. 음. 음, 음, 음, 음. 우리도 결혼 따로 연애 따로 하듯이. 응, 음. 음, 음. 음. 음. 딱일일 파트너로. 응. 음. 음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음. 해주시고. 이분한테? 네. 결혼 안 할까면 모르지만, 하려면 올해년에 꼭 만나라고 누구라도. 음. 아니면 일하고 결혼하겠다고 음. 어. 아니 이러면 40 넘을 거예요 진짜 음.